제가 최근에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존경하게 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하는데 그 채널이 뭐냐면 밀라논나라는 채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태리를 유학 가신 지금은 할머니시죠? 이그 밀라노나라는 뜻이 밀라노와 문나라는 말이 그 할머니라는 뜻인데 그래서 밀라노의 할머니, 그래서 밀라노나라는 채널명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패션을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밀라노로 유학을 간 유학을 간 분이신데 연세가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페레가모를 들여오고 그 그 막, 막시마라, 막스마라, 맥스마라 뭐그 브랜드 있잖아요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그 브랜드를 한국에 처음으로 들여오신 분인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아침에 하는 루틴이라든지 그분의 집을 구경하는 브이로그라든지 패션 철학이라든지 옷장 공개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오래된 물건이 참 멋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옷장에서 이렇게 막 꺼내서 보는데 정말 그냥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은데 막 20년 된 옷. 예전에 유학을 갔을 당시 그때는 이제 아가씨 때잖아요. 그때 유학을 가 그래서 파티 데이브터 원피스 그게 아직도 옷장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여행을 가시거나 해변가에 여행을 가실 때그 원피스를 입으신데 그리고 되게 오래된 뭐 가죽 자켓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못해 할머님의 아버님이 입으시던 셔츠 본인이 아직도 그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다 손질해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는 셔츠라고 입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가사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바느질도 배우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바느질을 했던 그 천을 갖다가 아직도 갖고 계시면서 그걸 이렇게 약간 주머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가사시간에 우리 그냥 버렸을 텐데 그런 걸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브이로그나 이런 거 봤을 때아 정말 저렇게 나이 들어감이 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좀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오래 안 입고 금방금방 샀다가 싼 옷을 많이 갈아입는 편인데 그분 채널에서 보고 몇십년 동안 지난 옷이나 가구나 이런 물건들을 막 가지고 다 인테리어를 해두시고 하니까 그 집이 뭔가 너무나 분위기 있고 살아있는 박물관 같고 가구가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막 품격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같이 낡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좀 품격 그 안에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 어이 가구는 내가 뭐뭐 뭐 했었던 건데 우리 아버님이 뭐 하셨던 거고 이거는 뭐 했던 거 옛날에 또할머니 뭐 하셨던 거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예전에 막뭐 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게 너무나 멋있었던 것같아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모든 물건을 그럴 순 없겠지만 지금의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잘 간직해서 좀 가지고 가야 나중에 그런 멋짐을 나도 좀 배울 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옷에 관심 없어도 그 채널을 보시면 뭔가 마음이 힐링 힐링 되고 되게 평화로워지고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되게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버 채널에 밀라노나라는 채널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